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즘에 새로운 취미생활에 빠져서 그거에 대해 같이 공유를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최근에 피겨스케이트를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한지 딱 이제 세 달째 접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두 달이 조금 넘은 시점이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 피규어 스케이트 가방에 뭐가 들었는지 같이 소개를 시켜주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운동 다닐 때 가족 다니는 가방이고 아디다스에서 구매한 더플백이에요더플백 35,000원인가 아마 매장에서 구매했던 것 같아요. 원래 나이키에서 사려고 했는데 나이키에 가방이 없어서 아디다스가니까 아주 딱 맞는 제품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구매했고 여기 보시면 엄청 귀엽습니다. 이 미니 스케이트가 있어요. 민스케이트인데 이거 엄청 디테일해요. 앞에 이토 부분도 굉장히 잘 표현되어 있고 너무너무 귀여워요. 이제 제 가방에 뭐가 들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아, 요거는 그 스포텍에서 구매했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스케이트 장비? 스케이트화는 다 스포텍에서 구매를 했어요, 직접. 열어보면... 일단, 무릎 보호대. 무릎 보호대, 요거는, 아, 이거는 스포티에서 구매하지 않았고, 이거는 인터넷에서 구매했습니다. 나이키 무릎 보호대고, 아무래도 이 얼음 빙판 위에서 스케이트 타다 보면 넘어질 일도 있고, 한번 저도 꽉 넘어져가지고, 무릎에 완전 피멍이 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무릎 다치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무릎 보호대. 무릎 보호대고, 그리고, 들어있는 물. 항상, 이제, 운동하면 목이 많이 마르기 때문에 물을 항상 갖고 다니고. 그리고, 스케이트화. 스케이트화는, 이거는 에디아의 콘차르토라는 스케이트화예요. 에디아 콘차르토 스케이트화에, 이제, 여기, 날, 집. 날집을 빼면, 날은 매트릭스 날입니다. 날은 매트릭스, 여기 쓰있네잘 보이시려나? 나름 매트릭스 날이고 지금 조금 더러워졌는데 이거 이제 신은지 한... 음... 얼마 정도였을까? 한달 조금 넘은 것 같은 느낌? 한달 정도? 한달 조금 넘은 것 같은 느낌에그 정도 신었고 스포텍에 직접 가서 구매를 했습니다. 직접 신어보고 발 사이즈도 또 직접 재보고 해서 구매를 했고 저도 이제 사기 전에 굉장히 이것저것 많이 고민했는데 그래서 스포티에 갔을 때도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이 신어봤어요. 근데 이제 사이즈가 제 발에 딱 맞고 제 발에 편한 게 에디아 콘차르토가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쿠션감도 굉장히 굵고 폭신폭신하고 초 완전 완전 초보자인 제가 타기에 또 굉장히 적합한 그런 스케이트화입니다. 근데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고 제 개인적으로 진짜 좋아하는 게 여기 반짝이 박힌 거잘 보이시나요? 여기 반짝이 박힌 거 그리고 여기 반짝이 박힌 거 너무 예쁘요 너무 예뻐요 이렇게 입고 이제 요거 사면서 털 날집은 이제 서비스로 받았고 그리고 받은 게 이거 가드독 날 가드독인데 날, 이 스케이트 날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이에요. 어... 이렇게 해서 끼고 다니고, 여기에 다 제가 제 이름도 스티커로 붙여놨습니다. 짜잔. 너무 귀엽죠? 반대편에도 이렇게 짜잔. 그리고 또 들어있는 거. 수건. 수건은 이게 스케이트 날이 물에 또 약해요. 그래서 스키트를 이제 빙상장에서 타고 나면 항상 닦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관리가 잘 되기 때문에 항상 작은 수건을 넣고 다니고. 그리고 장갑. 아이스링크장에서는 장갑 안 끼면 못 들어가니까 장갑 갖고 다니고 또 여유분 장갑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장이랑 어, 이제 뭐 거의 다 보여드린 것 같은데? 그리고 이쪽에 무릎보호대가 하나 더 있어요. 무릎보호대가 하나 더 있는데, 어,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이 무릎보호대는 그냥 레깅스 신고 이 위에 이렇게 차면 되는 건데, 이렇게 얘는 레깅스 신기 전에 이 실리콘 같은 거를 무릎에 붙이고, 그 다음에 이 친구로 고정을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의 보호대에요 무릎보호대 그래서 좀 뭐랄까 약간 번거로워서 일단 가지고는 다니는데 저는 얘를 더 훨씬 잘 애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좀 비싼 이거 이것도 스포텍에서 샀거든요 이거 스포텍에서 한 6만원인거 주고 샀는데 생각보다 손이 잘안가더라고요 그전에서 근데 이런 모양의 보호대를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나중에 한번 일단 써보기로 그리고 이 반대편에 이메시망으로된 주머니가 하나 있는데 여기는 항상 먹을 게 있습니다. 보통 에너지 바 같은 게 들어있고 스케이트 타고 나면, 은 레슨 듣고 나면 갑자기 배고파질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 이제 당 충전하고 에너지 충전하려고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자, 그러면 가방 다 보여드렸어요. 자, 오늘 이렇게 제가 이제 새롭게 가진 취미 피겨 스케이트 가방에 뭐가 들었는지 같이 보여드렸고 어, 스케이트화라든지 제가 이제 성인 아, 성인 피겨 스케이트 레슨을 받는 데있어서좀더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그런 분들은 제가 또 다른 컨텐츠를 만들어서 한번 올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그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곧또 뵈요. 안녕. 빠이.